함수는, 네. 함수는, 음. X의 값이 정에졌을 네. 때, Y의 값이 하나로. 이게 함수고, y 값이 없다도 안 되고, y 값이 두 개다도 안 돼. 아, 그렇군요. 음. 네. 어, 함수, 그, 학년에 배웠던 함수는 1차 함수고, 이제 배우는 함수는 2차 함수인데, 2차 함수는 말 그대로 x의 차수의 최대 차수가 2차라는 거고, 어.